안녕하세요! 쪼슨입니다! 저희 트레일러 영상 이제 와우 트레 보이네요 진입니다 봐보시죠 원래는 그만 필요하다 긴말필요 오케이, 그렇죠. 아, 니다뭘는 네. 뭐, 거야? 베이즈라 오. 오. 잠깐만 기대 이상 오. 우리 왕관은 그 오. 을 얻고, 그리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리고그리 그리고, 그리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리고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그다야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, 리고리 We see h e r and learn the same things. 오, oh my god, I'm g i n And we train every day to 야세. be a t o e w k w n y y To r e c 야, 궁금뭐 야, 하다 야, 궁금하다. 야, 궁금이다 야, 궁금하다. 야, 궁금하다. 야, 궁금하뻑하다 야, 궁금하다. 야, 궁금하다. 하 야, 궁 야, 궁금하다. 야, 궁금 야, 권우이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음. 제 영어... the, is... <웃음> the real o o h my god, 이 Oh my god, j s 제 마지막 제시피. 마지막 내 목소리.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, 어, 우리 노래 아니야? 어, 그게 어, 우리의 브릿지? 브릿지? 브릿지. 맞네. 브릿지 파트야. 맞아?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! 자, 맞아. 자, 맞아. 맞아. 아, 그렇죠. 아, 아 근데 팬분들이 이게 우리 노래 아 그런지 모르시는 모르시겠지? 맞아 르시겠 박수 한번치실까 진짜, 진짜 네. 뮤비가 너무 가득해. 감독님 조항 감독비 p 님 제작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한 번,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이거 아, 팬분들이 뭐, 보셨을 음. 거 아니야. 지금쯤이야. 그죠 이거 올라가면 팬층이면. 아난 이거 안 믿겨. 우와. 나도 안 믿겨. 진짜. <웃음> 팬분들 반응이 지금 <웃음> 너무 궁금해. 나도 나도. 엄청 궁 <웃음> 공방 <공부하고> 반응. <웃음> 여러분들 있겠죠?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<웃음> 아니, 아니. 아, 에어컨 뭐 냉방기 뭐 선풍기 끄셔도 됩니다. <웃음> 소름이 <웃음> 돋아서 추워지실 거예요. 아 맞아요. 저는 진짜 <웃음> 지금 소름 돋아 선풍기로. 자 그럼 우리 이제 인사드릴까요? 지금까지, 저, 이였습니다. 여러분, <웃음> 안녕. 트레일러 꼭 보세요. 야, 이거, 한번 번번 먹어, 두번 먹어, 세번 세번 먹어.